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직코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 익스프레스 제품을 직접 구매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제품들 올해 많이 팔린 제품들 구매자 95%가 만족한 제품들을 MD용이 직접 구매 리뷰합니다 협찬 없이 내돈내산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비선영님이 헤드랜턴과 지버등 리뷰를 요청하셨습니다. 헤드랜턴 저희도 팔고 있고요. 댓글로 판매 페이지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지버등은 샘플 여러 개를 보고 있어요. 한 5개 정도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비로봇과 레드랍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무선 마우스 등 상당히 재미있지만 쓸모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집 경비로봇 에버를 소개합니다. 앱에서 순찰 시간을 세팅하면 3분 동안 집을 순찰한 후 충전 포트로 돌아갑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를 하는 기능도 있고요. 동영상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보시에요 귀엽지 않나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신기한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보 로봇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로봇청소기가 에보를 향해 돌진하는군요 깜짝 놀란 에보는 도망을 치다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고 맙니다 다행히 로봇청소기는 의자 다리 사이로 못 들어와요 그 사이 에보는 로봇청소기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에보 로봇은 로봇청소기처럼 집안을 순찰하는 와이파이 카메라입니다 그 앱을 통해 무선 조정도 할수 있어요 이 회사는 에보 로봇을 애완동물 관리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애완동물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 집에 한대씩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연락이 안될때 원격으로 로봇을 움직이면서 집안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서 전화기처럼 대화도 가능합니다. 앱로봇 현재 버전은 길찾기 인공지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선에 걸리면 탈출도 못하고요. 화장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2020년 레드닷 어워드 수상 인디고고에서 9051개 펀딩 달성 치어포드는 블루투스 마우스 겸 터치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 우클릭 쓰담쓰담으로 스크롤 위아래까지 기존 마우스의 상식을 파괴했죠. 에어모드를 사용하면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터치패드 겸 레이저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어포드예요 뭐처럼 생겼나요? 라이터. <웃음> 라이터, 마요. 많은 사람들이 라이터라고 해요. 가격은 6만원이야. 마우스에 치고는 되게 비싸죠. 그런데 이 치어포트는 특이한 게 밑에 마우스로도 쓸수 있지만 이 윗면이 전체가 센서예요. 그 노트북에 터치패드 있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하면 그대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고요. 툭툭 쳐주면 클릭도 됩니다. 물론 더블 클릭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잡고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면 위 아래 스크롤이 되고 요쪽을 쓰다듬으면 좌우 스크롤도 돼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죠 그런데 써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노트북 패드보다 더 작네요 네. 일단 마우스를 쓰니까 네.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움푹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연습함은 쓰기 좋대는데 하루 쓰다가 사실 다시 마우스로 돌아왔어요. 저는요. 참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디자인은 어때요? 예뻐요. 네, 디자인은 애플 같아. 근데 제가 쓰기엔 좀안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실패작일까요? 요거 쓸만한 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딜까? 맞춰봐요. 어... 디자이너? 아니. 그 집에 스마트 팁이 있나요? 스마트 TV 있죠? 네 저는 집에서 그 빔프로젝터를 스마트 TV를 쓰는데 스마트 TV 쓸 때는 되게 편해요 왜냐? 아 이게 그 네, 리모컨, 리모컨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무선 마우스 기능이 되지 음. 위아래 좌우 스크롤이 돼 음. 그러니까 리모컨 또는 마우스보다 편하더라고요 노트북이나 패드 쓸 때는 진짜 불편해요 딱 하나 스마트 TV 리모컨으로 사용하기는 정말 좋다 이거 취급할 하고 취업보드 본사랑 사실 연락해 봤어요 근데 이제 MOQ 최소 구매 수량이 100개 정도 더라고요 아 근데 1년에 100개 팔 자신이 없어요 <웃음> 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다자 레이저 각인기 핸드폰 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레이저 각인기를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 레이저 광기가 소셜펀드에서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이 레이저 광기 검색해 보면 판매량이 정말 없어요 해본 적 있나요? 어, 적어요 맞아요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 내거 새기는 그걸 좋아하죠 있어요 집에 한 대? 아, 아니요 그건 네. 없어요 그제부. 그런데 제품. 그 진짜 신기한 게 유명한 소셜펀딩에서 레이저 광기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목표액뭐 10배를 초과한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60만원 정도고 어떻게 생긴 건 알죠? 둥그한거 달린 거 음...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소셜 펀딩에서 레이저 각인기를 살까? 왜 사요? 유니크에서? 유니크에서? 네. 하여튼 이해가 안돼 네. 어쨌든 네. 알리익스프레스 뒤져보면 그 제품은 안 팔립니다 네. 알리에서도 한6 5 70만원 정도 해 알리보다 싸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가? 그런가? 근데 안 팔려요 알리에서 어... 여러분들이 레이저 관계 알리에서 검색해가지고 판매량 순으로 정렬하면 이 제품이 그 소셜 펀딩에 나온 제품보다 약 300배는 아니고 한 200배 정도 많이 팔려요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3분의 1 정도 지금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18만원인데 환율 올라가면서 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요거는 2년 전에 구매한 구형 버전이에요 알리에 있는 거는 요거보다 디자인이 살짝 더 발전했어요 물론 이 디자인에서 아무리 발전해도 소셜 펀딩에서 나오는 그 동그란 거 머리 달린네보다는 디자인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셜펀딩 제품을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작동하는 거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거는 레이저를 위해서 각도를 조절하면서 새기더라고요. 띠리리리 각도 조절 근데 얘는 안에 스텝 모터 두 개가 있습니다. x 제 Y좌표를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글씨를 새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도 조절 방식 같은 경우는 바나나나 가죽 같은 그 표면이 딴 듯하지 않은 데새임은이 각도가 비스듬히 가면 오차가 생기지 않나? 음, 그... 내 생각엔 그래. 물론 안 생기게 잘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상식에는 각도 조절 방식보다는 좌표 조절 방식이 더 정확한 그림과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한번 레이저 가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셜 펀딩에 나오는 비싼 제품보다는 한 3분의 1 가격 되는 이 제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주소 남겨드릴게요 피파인 무선 마이크 2.4기가 무선 주파수 16비트 4 8 k 로 샘플링 레이트 그딴 거 관심 없고요 휴대폰 C타입 단자에 꼽는 수신기가 편해 보였고 가격이 착해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데 무선 마이크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여러 종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얘만 쓸만했어요 무선 마이크 중에서는요 딴 애들은 잡음도 심하고 음도잘 안되고 못쓰겠더라고요한 10만원짜리 샀는데도요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이거 한 40만원 주고 서산것 같아요 유튜브나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마이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신기를 전선으로 꼽거든요 핸드폰에 그래서 약간 불편해요 덜렁덜렁거리는 수신기를 어디다 정리해야 되나 뭐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 피파인 무선 마이크는 수신기를 핸드폰 C타입 단자에 꽂습니다 어 굉장히 작고 편해요 물론 새로 촬영을 하다보면 흔들거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저희는 로데 마이크와 피파엠 마이크를 이용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 파일이 두개 나왔죠 그두 개의 음성 녹음 파일을 여섯 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들려주고 어떤 파일이 음질이 좋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대 3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가격 차이가 10배 나는데 3대 3이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요건 저희가 그래서 시급을 할 겁니다. 이미 피파인 본사랑 컨택해가지고 물건 계약했고요. 아마 다음주쯤 물건이 입고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거 팔릴까? 그래도 해봐야 돼.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피파인 마이크는 저희가 취급할 거고요 에보 로봇은 좀 애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런 로봇을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쓸모가 없잖아요 뭐드라나도안 팔릴 것 같고요 에보 로봇은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 버전을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러다 보면 정말 쓸만한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그 60만원, 70만원 그런 비싼 제품 말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판매량만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비싼 거 다섯 개 팔릴 때 얘는 500개, 800개씩 팔려나갑니다. 치어푸드 무선마의 수는 얼리 어댑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사용하기 불편해요. 기능은 정말 멋지거든요. 근데 막상 쓰기가 힘들어요. 물론 스마트폰 무선 리모컨으로는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 그럼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하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